오늘 알아볼 컨텐츠는 재연마예요. 재연마는 다른 게임에서 강화와 비슷한 개념이며 방어구와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대 30까지 할수 있어요. 일정 수치 이상에서는 재연마에 실패하면 페널티로 수치가 하락하게 되며 골드와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는 컨텐츠라서 장비의 각성을 완료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재연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은 햇빛연마제와 달빛연마제이며 햇빛은 무기에 사용하는 아이템이고 달빛은 방어구에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습득하는 방법은 왕자등급 이상의 잡동사니를 열었을 때 낮은 확률로 습득이 가능하며 빛나는 연금 물품 제작대를 통해서 성능이 향상된 연마제를 만들 수 있어요. 빛나는 연마제는 기본 연마제에 비해 소비 노동력이 100으로 줄어들고 낮은 확률로 대성공을 하게 되면 수치가 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장비의 앞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는 재연마의 수치를 의미하며 18단계 이상부터는 실패시의 등급이 하락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재연마로 상승하는 능력치는 합성효과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의 기본적인 능력치인 공격력과 방어력이 증가하며 20단계까지는 1%씩 상승하고 20단계부터는 0.5%씩 상승해요. 따라서 한정적인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18단계까지만 재연말을 진행하고 합성과 각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이 아저씨의 활은 23단계이며 성공확률이 10.6%라서 그냥 시도하게 된다면 아마 단계가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재연마에 실패하면 받는 페널티를 막아주는 아이템이 존재해요. 해당 아이템은 액막이 연마 첨가제이며 누루 상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이벤트로 얻을 수 있어요. 이벤트로 받은 액막이두 개를 이용해서 재연마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널티가 있는 단계에서 재연마를 할 때는 보조칸에 액마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연마를 시도하면 노동력과 골드가 추가적으로 소비되며 단계가 높을수록 소비 골드량이 증가해요. 클릭 두 번에 500골드와 캐시 아이템 4만원치가 증발하는 거 보셨죠? 재연마의 확률을 올려주는 아이템인 연마 첨가제는 명예정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2배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연마첨가제를 보조칸에 넣게 되면 앵마기를 넣을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것은 연마첨가제와 앵마기를 합쳐서 제작할 수 있는 행운의 연마첨가제를 만들면 해결할 수 있어요. 행운의 연마첨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행운석 5개와 아키움 정수 10개를 필요로 하며 연금 숙련도가 대가 등급이어야 제작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 21단계 이상에서 장비 아이템을 각성하면 재연마의 단계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 아저씨의 활도 원래 고귀한에서 24단계였지만 순고안으로 각성하면서 떨어지는 바람에 23단계에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적인 팁으로 시내 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일 퀘스트에서 높은 단계로 완료하면 빛나는 연마제를 습득할 수 있으며 늘 푸른 패피의 출석선물 이벤트를 25일 하게 되면 액마기 선택상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18단계 이후부터 20단계까지는 액마기를 사용하지 않고 연마 첨가제만 넣어서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